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잣대로 세상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를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배웠던 IM프로 이 다섯 가지의 대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그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음, 나의 유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간에 각자 다른 다른 시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친구관계, 가까운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죠. 아버지는 유형이 룰의 유형입니다. 룰 유형이다 보니 정확한 규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또 기상 시간, 학교에 파고 집에 와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그 룰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룰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룰 유형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공감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 한 날은 이제 음,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아이가, 어,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방을, 방문을 열어보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네, 보았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내 아이가 저녁에, 어, 잠잘 시간인데, 방문을 열어보니, 열심히, 어, 책을 정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아버지는 화가 확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음,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화가 굉장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 저는 또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탐구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어,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잖아요 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게 느껴졌을 것같아 생각했어요 을내 아이가 그랬다면 아 너무 신기하고 어 아, 얘가 뭔가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음 물끄러미 보면서 행복해 했을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 하는가 에 따라서 참그 대하는 방법이 모습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번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보통 아이들 이제 친구, 음, 이웃집의 친구들과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장난감을 서로 자기 장난감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음, 또 좋은 거 나도 좀 가져 놀자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잘 가지고 노는 아이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장난감을 절대로 뭐 빌려주지 않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어머니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머니는 좀 사이좋게 잘 가지고 놀아라. 너도 좀 빌려주고, 또뭐 같이 가지고 놀아라. 라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또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서 뭐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어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뭐 옳다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있을 거, 있을까요? 음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유형에 따라서 그 의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 조금 전에 우리가 어 조금 살펴보았던 마켓 유형을 친다면 예, 마켓 유형 중에서 정제 유형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고, 또그 물건을, 자기 물건을 굉장히 잘, 잘 보관을 하여튼 잘 관리를 잘 합니다. 보관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내 장난감을 이제 함부로, 다른 아이들이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음 자기 것 자기 물건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고, 또그 대신에 타인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물건과 다인의 물건에 대한 그런 개념이 명확하면서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물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또어 다른 친구가 함부로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뭐, 경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어, 머니가 어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관여하는 방법이 다를 건데요. 이 아이의 유형이 정제라는 것을 안다면, 어 어머니는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틀렸다 라기 이전에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어, 비슷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좀 욕심이 많아서 또 고집이 세워서 음,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워 유형의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물건을 잘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친구 물건을 함부로 하면서 또 내꺼는 주기 싫어하고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욕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제 의 유형의 아이가 하는 행동은 우리는 그 아이의 그 행동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런 태도를 잘 다듬어 줄 필요는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 정제의 유형 아이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고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자기의 물건을 잘 관리하고 또 자기 자산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삶에, 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을 잘 발전시켜서 발달시켜주게,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은 양육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욕구, 기본적인 자기 욕구에 따라서 어, 행동, 같은 행동이라도 정말 다른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 또 뭐, 특히 가족 구성원 안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어, 또 요구하는 것도 자기 방식 애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녀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힘에 의해서 많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 많지요.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머님들도 부모 교육이나 또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런 어, 아이의 존중, 존중, 아이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육아 방법을 전부 선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욕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삶이 가장, 음, 뭐랄까, 그 자기의 에너지를 가장 풍요롭게 쓸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저는 뭐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 부모님들의 유형과 자녀의 유형에 따라서도 우리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룰의 유형은 자기 룰의 어 중요성을 강요할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아웃풋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이제 감정이 많이 앞서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웃풋은 감각기관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감정이 앞서 때문에 사랑의 감정도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이런 화가 났을 때 이런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좀 기복이 있는 그런 양육 방법이 나갈 건데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모를까 안다는 겁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제 하지만 이런 감정의 기복을 조절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감정이 막조음이 나오고 또 화가 남이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나는 나쁜 엄마가 되었다고 라 자체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이 훨씬 더크다면 우리가 이런 그 형평성의 논리에서 좀더 좋은 게더 크면 됩니다 사랑이 70이고 내가 화가, 를 화를, 화를 내서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 것이 30 정도라면 충분히 상쇄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감정 또 내가 화가 나는 감정 이런 것들은, 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음,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는 공식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인풋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음 만약에 아웃풋이 없는 어머니들은 사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뭐 기성전결 이런 것들이 좀음 분명하게 대하는 태도가 원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분명한 그런 태도로 대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감정적이진 않죠. 그리고 사랑을 막 이렇게 쏟아붓지도 않고, 감정이 나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불쑥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에너지가 아이한테 더 좋다라는 공식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 좀 야단을 맞더라도 또 사랑을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아이가, 엄마한테 받는 아이가 훨씬 더또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겠죠. 좀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웃풋이고 아이가 인풋이라면 이 관계는 아주 서로가 주고받을 게 있는 좋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면 어머니가 아웃풋이면 본인의 감정,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아이로, 아이에게 행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유형이 아웃풋 유형의 어머니들인데 그러면 인풋의 자녀라면 그것을 다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말씀도 어른의 말씀도 잘 듣고 행하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좋은 궁합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궁합이 있는 반면에 또참 힘든 그런 부모 자녀의 궁합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이들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좀 파워 유형의 아이들 중에 파워 유형 중에 좀 아웃풋으로 어,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 아참 버겁다. 아잠대다 힘들다 진이 많이 빠진다 라고 느낍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 파워 유형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도 이제 부모가 룰을 쓴다면 더 힘들겠죠 예, 룰을 쓰는 부모는 지켜야 될 것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 음, 그런 가치관인데 어, 파워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예, 이것이 바로 파워 유형의 모토 파워 유형의 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힘은 내가 알아서 쓸게 내를 타치하지마 나한테 잔소리하지마 내가 다 알아서 할수 있어 어, 이런 자세로 이제 살아가는 유형이 파워 유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정말 뭐 서른 살만 되어도 내가 할게 내가 엄마 내가 해서 뭐 하나에서 일까지 직접 자기가 하려고 하고, 어쨌든 파워 유형의 그 성향이 이제 룰의 부모라면 참 못마땅하죠. 계속 뭐 어겨, 어기는 느낌만 들 겁니다. 하지만 또뭐 부모가 또 아웃풋이 없는 어머니라면은 어 충분히 또 그것이 또뭐썩 좋은 궁합은 아니지만 뭐 마찰은 많이 없다라고 볼수 있죠. 뭐 어, 아웃풋이 없고 인풋이 강한 어머니라면 많은 표현을 하지 않고 어 생각으로서 많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됩니까 직접적인 마찰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행아 자식으로부터 행하는 에너지가 아웃풋이 없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잔소리도 덜 하게 되고 또 요구상도 훨씬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내가 한다 내가 할게 라는 그, 그것이 충분히 아이들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머니 성향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아웃풋 이면은 또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 에너지 어머니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온통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는 참 서로가 좀 주고받는 사이클이 정말 좋은 관계도 있는 반면에 아 정말 이게 사이클이 안 맞는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이클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고민이 끊임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하나의 구성원이 끝까지 가야 될 구성원이죠. 그래서 뭐 어디 외면할 수 없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럴 때는 한발 반발. 한발안 되면 반발이라도 뒤로 잠시 물러서서 어, 바라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자기 유형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방식이 정말 어, 너무 다른 방식들 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참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모르는 방식으로. 아이는 자기의 방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반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조금 다른 것들을 또 느끼고 볼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그 갈등에 대한 좀 예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찾아뵐게요.